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. 안녕하세요, 다호쿠키입니다. Finally, finally, do you know that w h o I'm going to meet today? Can you guess? Tell me, who? Who? Yes, finally, y u n g s w o r w wow. o Since I have started YouTube channel, there were tons of requests that, oh, can you meet y u n s w o d Can you meet y u n s w o r d Yeah, today's the day. Yeah, I'm one of his huge fans. I was so nervous. So I even couldn't sleep well yesterday. So I have d r k s o c c e r here.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. I'm so nervous. I'm so exciting. So, oh, I cannot explain. So just let's go. Go, go. Oh, I'm so nervous. So now I'm going to meet Young s w o r d Wow, it's so nervous. <laughs> And really amazing thing is Very coincidence, the mosque opened today. Just today. So I think we can go inside of the mosque together today. It would be really great. Yeah, finally. Alhamdulillah. So now I'm waiting for Yung Suwar uh, in e x i t 3 in Itaewan station. Ah, uh, the weather is so, so good. Yeah, the weather is so nice and, and so hungry. <laughs> 어? assalamualaikum <목소리> 아, 드디어, 드디어 만났습니다 <목소리> 잘 지내셨나요? 어, <웃음> 실제로 아, 이거 되게 하는... 보고싶었는데 아, 이거크 네. 항상 들고 다 네, 요 짧은거 <목소리> 용스벌드님 만나라고 댓글이 진짜 한 몇만개는 달렸을거예요 진짜 <웃음> 한국에서 무슬림들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만날 기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 되게 팬이거든요 일단 <웃음> 오늘 같이 하려고 지금 나 와이, 슬요 문화원 c 있고요 이제 시간 거의 다된 e n g w a Oh, she can't 오딱맞 n 네오 a s s a l a m u a l a i k u m 갔대 이주다 갔대 대출로 시작하면서 준댔구나 아, 사람들이랑 처음 뵈봐요. 아 어, 진짜요? 네. 네. 어, 맨날 혼자해요 네. <웃음> 어, 뭔가 슬픈데.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혼자 하셨었나요? 네, 내 네, 네, 친구랑 친구가 지금 네. 네. 네. 말을 많이 하니까. 목이 네, 네. 네. 네. 엄청 따더라고요 네. 네. <웃음> 나 음. 요거트에 물 탄. 네, 요거트에 물탄 맛. 터키 분들은 이걸, 네. 이걸 맨날 마시더라고 차이랑 이거를 맨날 마시더라고 나. 한국 사람들은 남, 만나면 남자를 만나면 술 먹잖아요. 터키 사람들 남자를 보이면은 차이 먹으라고. 아, <웃음> <웃음> 사우디도 그런 거 많이 먹. 차 마, 많이 먹잖아요. 사우디 동네 아라비 커피. 음. 맛있다. 영수드님 맛있게 드세요. 네. <웃음> 아라보로는 뭐라 그래요? s t r n h 스밀� salah Joyce Allahies? 니 N. Maryah a m a a m r a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 a 기 도시입니다, 기도실. 유튜버. 알함드올라히, 라하알라하 알라하니, 니 알라하니, 알라하니, 알라하니, 알라하니, 알라하니, 알라알라 알라하니, 그런거 <놀라는> <봤어요> 아, 다른 데서 찍었구나 그러니까 그걸... 백인과 다르네요 나는 응. <웃음> 이거 시킬지 진짜 막일그라고 시키고 오는 거모 다음에 또 올게요 네.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. <웃음> 아, 저희 이프타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? <웃음> 네 맛있었습니다 한두 <웃음> 같이 드시는 게 처음이라고 <웃음> 아 예. 아어떡해 <웃음> 맨날 집에서 혼자. <웃음> 아, 그래도 같이 먹으니까 좋지 않아요? 네, 네. 좋네요. 이 네. 아, 아, 가족 하고 이제 가족 같은. 그렇죠. 네, 네. 좀 자주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시간 되면은 네. 집 밖을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저희가 오늘 상황이 열었거든요. 네. 지금 들어가 볼 건데 와. 오. 근데 어떻게 이제... 이렇게 타이밍이 우와. 첫 날이라. <웃음> 와 진짜 예쁘다. 와. 진짜 예뻐요 진짜 아 너무 예쁘다 밤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 여기서 그거 하나 봐요 그 마스크랑 이런 거 검사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, 영수르드님막차 시간 돼가지고 <웃음> <웃음> 먼저 가보셔야 돼가지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라마 감사합니다 라바단카리 <웃음>